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과 출혈로 사망하였다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가하 55224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시가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 근처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인하여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령 시가 지하철 탑승을 목적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는 이 사건 약관상 대중교통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에 관한 조항은 그 교통사고가 대중교통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어 일어날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분리기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형 1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중 탑승중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운행중 사고라고 할수 없습니다. 유형 1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중 탑승중일 것을 요하는데 비록 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인 지하철 차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진 개찰구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이사건 사고는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상에 해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